안녕하세요. 여러분 제가 어, 호주 멜번에 지금 온지한달반 정도 됐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, 50대 중 후반에 호주에 처음 정착해서 살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제가 한 3개월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어, 여기 호주에 왔는데 물론 가족이 있기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으면서 어, 언어의 장벽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에뭐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영어, 영화를 봐도 거의 번역이 다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자막을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실제 이곳에 와서 이제 호주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화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늦은 나이라도 에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기는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좀잘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영어도 뭐 미국식 영어가 있고 영국식 영어가 있는데 호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국식 영어거든요. 그래서 이곳에서 또 영국하고 여기하고 또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곳에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혹시 이곳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곳에 정착할까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음, 한국이 더 낫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좀 열어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, 그리고 어,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사업자들은 호주 와서 정착을 해서 일찍부터 정착을 한, 어, 한다면 한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 일단 호주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한식이라고 해도 특정 분야에서 요리만 잘 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은 나이에 와서 정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기회들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부 좀 마치고 또 앞으로 이제 할 것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여기에 혹시 나에게 일할 기회가 있다면 일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늦 늦은, 늦은 나이에는 어 외국 생활에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지만 불가능은 없죠. 어, 꼭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굳이 어, 대한민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하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. 기회를 열어두면서 어, 이곳 호주에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. 또 제가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어, 특히 그 유색 인종보다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호주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. 어, 그래도 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뭐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언어의 장벽을 뚫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의 장벽은 뚫어야 하겠죠 어, 그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분야를 뚫어서 일을 한다면 기회가 그렇게 없지는 않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, 3개월의 일정을 가지고 왔고 한달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 또 새해 먹을 일이 많은 그런 시간에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제 인생에서 휴가가 이렇게 길었던 적은 처음이에요. 3개월 정도의 휴가를 가지고 제가 왔는데, 이제 여기에서, 여기에서 일한다고 해도 일단 대한민국은 돌아갔다 와야 되고, 또 대한민국에 가서도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, 미리미리, 음, 기본, 영어 공부는 사실은 기본인데, 그거를 많이 해두지 못한,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쉬움이 좀 남아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주어지는 대로 영어 공부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이곳에 호주에 처음 왔을 때가 한 2011년에 왔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 왔을 때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여 년 정도 공부를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그래도 괜찮아요. 예. 어 제가 아직까지 뭐 놀면서 안한 거는 아니, 아니니까,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또 급히 도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.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눌 겸 여러분들도 기회의 땅이 어디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다 적응할 수 있다.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건너편 앞집에 집 수리하는 그런 집인데 어,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로 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인사는 나누진 않았지만 아,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곳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, 여러분들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.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, 열심히 하신다면 어,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기회를 조금 열어놓고 어,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. 안녕!